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k b s 홍사훈 기자. 경제 정보를 이렇게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프로그램은 홍사훈의 경제쇼 플러스뿐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 홍사 o 의 경제쇼 플러스. 저는 경제와 정의를 다 잡는 홍반장 k b s 기자 홍사훈입니다. 아, 새해가 i a Kongjisho Plus. Kongjia, k 해 n g j i s h o p l 가 s 가 o n g j i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보다는 희망과 기대가 더큰 것처럼 보입니다. 2월 우리 주식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마마도 손지창 닮으셨어요. 아유, 아닙 아, 그리고 작년보다 질문이 더 날카로워진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. 네, <웃음> 안녕하세요. 오윤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그 센터장님. 네네.